자 이제 두 번째 강좌를 진행해 볼게요. 자이신무령 강좌가 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만 소개하고요. 자신무령 강좌가 지금부터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0년 전에 우리가 이 수리, 천부경 육의 비밀을 풀면서 수리사주라는 것이 탄생한 겁니다. 수리사주. 자, 그래서 이것이 천부경 육의 비밀을 풀면서 수리사주가 탄생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 운세도 있고, 그 다음에 풍수도 있고 성명학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어 인연풀이법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학문들이 다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주상담한다 하게 되면 사주도 빼야 되고 태극도 빼야 되고 궁합도 빼야 되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전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우리가 상담이 <웃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힘들면 힘 안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개운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 개운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개운이 되는 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북에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것도 한 목이 안 풀어준대, 한 목이 풀 수가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개운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천북에서는. 아주 상상이 안될 만큼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운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보자고요. 개운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할겠지만 개운하는 것은 우리가 천지방풍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지방풍명 이거는 천기와 지기와 인기의 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천지방풍명이에요. 이것은 놈이 대신해 주는 건 없어요. 내가 못 뛰어났다 갖고 남들을 전부 다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항상.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호신 운자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 천지방풍기는 이거는 기회작용이 있어요. 집터라든지 상가터라든지 공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풀을 오는 거고 호신운 장면에서 한해한해 변하는 이 기후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런데 우리 상가 상가 인쇄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노? 전부 졸다 망했잖아 개업도 못해보고 졸다 망한 거야 그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운신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안 다치고 크게 안 다치고, 예를 들면, 죽을 것은 어떻게 되겠노? 중상으로 막고, 중상일 거는 경상으로 막아가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운을 바꾸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운 기도법이라는 거예요. 내 운을 바꾸는 거요내 힘들 때 어떻게? 해? 힘을 좀덜 들게 만들어가는 거요 이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남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번째는 우리는 소음 기도법이 있어요. 자내 자식이 시험을 친다. 어떻게 내가 엄마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아무것도 시험 대신 치줄 수도 없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잘못 가서준 거야. 막 엄마죠. 아 우리 아들. 어 서울대학교에 걸릴 수 있도록 해두십시오 이렇게 하늘에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지, 지 기도가? 넘이 내깨방 맞는 거잖아 넘 떨어지고 저거 을을걸리려나갖고 욕하는 거잖아 그런 기도를 기도가 아니다는 거다 그래서 요즘막 대학교 진학 기도하자는 거절에사는거 그거는 처음부터 깽판이야 깽판 갱판. 그기도는 무슨 기도 넘 욕하는 것인데 넘 떨어지라고 이거 누구말때는 어 옛날에 그거 있지, 저주. 그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 넘 떨어지고 저아들 거리를 하는 거, 그게 기도안야 되는 거요 기도하는 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야. 그, 그러니까 그것으로 돈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말이요 그치? 렇 우리 선생님 기도 어떻게 해요? 아, 내잘 되다라고 하는 거, 하면 되겠나? 그럼 내 잘되라고 하고 넌못자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 능력을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할 테니 내 능력 만큼 내가 편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자식은 어떻게? 형험치면 어떻게? 걸러달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넌 저주하는 거야 저주 그게 무슨 기도? 아이들이 말이야 저주하는 기도지 기도 아니잖아 그럼 이 자식은 어떻게? 해? 아는 거라도 안 틀리게 이기실이와핑 치프고 나면 3번 찍을 거 4번에 딱 동그라미 칩 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딱 안정이 돼갖고, 아는 거라도 틀림없이 적어달라는 거야. 이것이 기도지. 엄마가 어떻게 넘 떨어지고, 저거 가들 굴르고, 너무 응, 거지 되고, 집만 잘 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이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말년이, 고운 사람이 별로 없잖아. 말년이. 누구말따나, 어, 뭐, 저 교주 한대에 사갖고, 말년에 다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해? 온갖 산산이 쪼가리 되가지고 응? 나중에 처음부터 보면 교수 보고 처음부터 욕하고 있잖아 지금도뭐 하는데 뭐 죽기 전에 도뭐어갖고뭐돈 뺏기 모른 데서 사고 사하고고사하고난리구슬치고 뭐 있잖아 지금도 그치? 우리는 그러지 말자자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신이 붙이고 내가 기신이 붙었다 하면 기신이 내가 어떻게 이기냐않못 이기잖아, 못 이기잖아. 그럴때는 어떻게? 해? 남의 도움을 받는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행사법이라거요이 행사는 여러가지. 귀신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 행사에는 하나는 귀신인데 밥줄 때는 무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요새 무당은 어떻게? 해? 자기가 무당이면서 무당이라고 말도 못하는 무당들이 천일이니까 안되지. 이제는 어떻게? 이치무릉을 배운 사람은 내가 무당이면 확실하게 나는 무당이라고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아 무당이 원래는 신녀 해가지고 우리 제사장이야. 제사를 직전하는 그 유능한 사람인데 전부 다막 거짓말쟁이고 엉터리가 되라니까 무당이면서도 무당이라서 말도 못하는 거야 이거 그죠? 사위꾼이 사위꾼이라고 말 못하듯이 나는 사위꾼이 하기를 누가 한 아, 하면 안 만나 주겠나 그런 짓 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두번째는 귀신이 있으면 그렇고 우리가 안 풀리는 것이 힘을 합쳐야 되잖아 그럼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 정신이 되겠나 안되겠나 정신안 나간 사람들 말갖고 뭐 어, 정신 나갔뿐겠지 이 세뇌되고 이러면 안되네 <웃음> 올바르게 우리가 해갖고 명상을 했든지 이런 수련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는 도움을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내 귀신이 붙어있는데 무당은 귀신이 붙어있는데 귀신을 뗄 수가 없어 저거 아무리 한다고 무당이 귀신, 귀신을 어떻게 뛰겠노? 못 뛰지 귀신을 붙이는 사람이 어떻게 뛰겠노? 그러면 어떻게? 귀신 뛸 때는 귀신인데 행사를 할 때는 무당이 필요하고 귀신이 을낼 때는 귀신인데 이길 수 있는 저 올바로 영혼이 귀신하고 사항하는 거야 아까 영이를 했죠. 자 우리가 영을 가지고 영의 이 물을 치내는 거야. 길을 프리야만이 귀신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당이 필요할 때도 있고 수행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해야만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혼법이에요 자, 뭐 핸드폰 번호 바꿔갖고 넌다 죽어가는 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웃겨서 좀 하지 말이요 이름 바꿔가지고 내가 개운이 했고 성공했다? 정말로 장난치지 말라는거예요 부적 써가지고 만병통 치면 집안 부적 써갖고지안자 부자 대푸지 넌 그거 돈몇푼 받고 그거 부적 써준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도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왜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딱 하면, 누구만 했잖아, 네? 누구만 했지? 마귀가 들어서, 마귀 쪼아으면 뭐, 뭐, 코로나 없었을 거 아이가? 런데 정신병 전부 다 퍼져갖고, 나도 구슬 지부잖아그건 종교 아니다는거요 그게 무슨 종교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게 돼.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안 되잖아. 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귀신하고, 귀신을 떼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한다면 우리 중량의 귀신을 떼 나는 다 귀신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니 몸뚱아리도 없는 귀신. 그래서 내가 이런, 무당들이 함부로 저기에 시주단지 못신하고 신주단지 못신하면안 된다는 거다. 생각을 해봐. 저 천장에서, 천장에서 내 잠자고 있는데, 부부끼리 잠자고 있는 천장에서 이렇게 그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기분 좋겠나? 그 집이 뭐 편하겠네. 심산지 심산지 이제 무당자은 함부로 그런 거못시면안 돼.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그 몸주가 그 안에 있으니까 못신다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엉터리, 엉터리 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무당 아닌 사람이 무당 대 거고, 무당 아닌 사람이 귀신 대 거고, 귀신 안 되는 사람이 뭐, 빈대될 거고, 막 이러잖아. 그래, 기 처음부터 세뇌되 갖고, 저음부터 정신 나간 사람들 밖에 없는 게, 이 집에 또 가자, 저 집에 도 작아, 뭐, 이렇게. 그래서 온천에 일로 가도 작아, 동쪽으로 가도 작아, 이쪽으로 가도 작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올바른. 자, 그래서, 이 교훈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귀신이 붙은 사람이 왔다 우리는 현실을 많이 해봤잖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우리는 얻었잖아 치 나가는 거다 알잖아 그지? 형사한테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응? 경전이겠지? 근데 경전이 왜 경전이 중요해? 음.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아마 있어. 인간이든 귀신이든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자연의 이치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모기가 많이 달렸는데 우리 지금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이 뭘까? 에프킬라 아니에 에프킬라는 약으로 치는 거고, 그런 사람 치기는 거고. 요새는 모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발산해, 파를 발산해갖고 모기가 못 달라오게 한 잖아. 전자파. 음, 응, 전자파를 쏴. 갖고 그게 어떤 전자판냐고 모기가 자기 주파수에 맞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우니까 모기가 다도망가버는 거예요 골 때리고 도망가는 거에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귀신 그것이 시끄러워서 여기 도저히 붙어있다가는 내 골로 가겠다 해갖고 도망가버는 거야 그러면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 전달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경쟁이에요 근데, 그런데 귀신에도, 응? 경쟁에도 다양한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누구말따나, 아, 경쟁을 하는데, 어, 몸은 이렇게 수행해라, 응? 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경쟁이 아니다는 거다. 그게 무슨 경쟁이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서울을 올 때, 서울에, 이게 수리사주를 처음 강의하기 전에, 서울에서 내가 혼자서 백일 기도를 한번 해보지. 천수경과 건강경. 자,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한 절에는 너무나 선임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한 절은 어떻게? 내가 선임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절이 있어요. 내가 한계 쫓기고 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람이 안 오는 절, 사람이 안 오는 시간에 다가고 나는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오기 전에 100일 기도를 하는데 천수경을 하면 착 하고 그 다음에 건강경을 한번 착하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건강경을 하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그 엄청난 양을 내가 하는데 그때는 뭐책다덮어버 지금은 내가 중간중간 잊어먹었지만 옛날에는 책 덮어놓고도 다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내가 건강경을 또할때 하고 한 20일 정도 됐나? 그러면서 스님이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씨, 저는 내가 건강경 하는데 오지 마라. 선님이 건강경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안 되니까 가라는 거야. 오지 마라는 거야. 례에님신 사람 보고 오지 마라는 그런 게 어딨노잉? 맞나? 내가 그렇다고 내가 너민들 지닥거리도 한 거다, 이거. 뭐? 사람 없는 시간에 부처님 앞에 가갖고 내가 그런 절이, 그러니까 그 절이 사꾸라지이라가겠지 그래서 내가 도착한 데가 또옮겼어요 이선님이 이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도 동네 가게 되면 건강은 안에 있어요. 건강은 안에. 동네에 가면 검정상 건강은 안에 딱가게 되면 건강은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전에 딱가면내 저녁에 그때는 정연에게 갔어요. 저녁 한7시전 어떤 데는 좀 컴컴해. 내가 마치고 나면 컴컴하고 들어갈때는 좀 부엌고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가면 나 건강에 하고 저녁에 딱 들어가니까 선님이 절대 놓지를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에 딱 가갖고, 선수경 소리가, 경전 소리가 다 나면, 스님 밖에 불을 탁켜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건강이 딱 끝나고, 가나나두는 거야. 건강이 끝나고, 내가갖고, 한 1, 2분 정도 되기 때 조금만 나갔잖아. 나오고 나면, 불을 다시 탁 끄겨. 근데 내 스님 얼굴을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내 서울 오면서, 마지막 날, 그거 가서, 그래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하고, 천부경 6의 비밀 책하고, 그다꽂아놓고 내가 선생님 전화 한통 주시라고, 끝까지 전화 안 오네. <웃음> 그래서 언젠가 또 가갖고, 내가 하면 또 너무 그할까 싶어갖고, 그때 전화번호까지 다 찍었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또, 그, 그만 해도 감사하게 내 생각해야지. 언젠나 또, 어찌보면 만날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데, 그 속에 내가 아무리 백날 때그 봐도, 이 사람을 어떻게 귀신을 치낸다느가 업장을 소멸하냐 이게 아니 돼 말이야. 내가 뭐 수행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뭐 수행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이 소리야 전부 다. 그거 갖고 그걸 경이라고 생각하면 아 그래서 그것도 경이 경이겠지. 공반은 경. 근데 이 그는 올바른 경이 아니 되는 거야. 우리 귀신책가 행사하는 경이 아니 돼 말이야. 망자 망자인 데서 공부시키면 맞뭐 거야. 떠간 사람 은 업정 소멸 돼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경전을 하는데, 이 경전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전을 할 때, 우리가 이 천부 육경이라는 것이 풀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부 육경이라 지금 한 7년 정도 됐나요? 7년 정도 했는데, 어, 내가 신민이니까 7, 8년 됐는가 하면, 이 속에 이 경전들이, 이 많은 것이 이렇게 풀리는데, 내가 세상에 뭐 이게 뭐 빠져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천부경 가지고 이것을 푸는데 이 엄청난 것을 푸는데 또 여기 있는 이런 글들이 보면 또 나도 그때 귀신이 심는가 몰라요 그 당시는 자, 밤 12시만 딱 넘어가면 12시 한 15분 30분 정도 그때부터 이 타이프 치기 시작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치는 거야 한 시간 정도 딱 치게 되면 여기 보면 사천가고, 뭐고 간에 이것이 딱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또 그대로예요. 파도 바꾼 것도 없어요. 그게 어면이 경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리사주가 이 경전을 요약해서 인간에 상담하기 위해서 풀어준 그 내용들을 풀어준 것이 수리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면 배우는 사람들은 이 천부경을 배우는 거예요. 천부, 천부육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유경을 딱 듣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또 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문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망자들이 어떻게 가나? 이렇게 되는 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또 힘든 은는 인간은 항상 윤회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윤회사상을 믿고 있는데, 이 유래사정을 잘못 믿고 있다는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종교가 이용하는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안되는데 자 그래서 야 이것을 고민하다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옥행경이 풀리는거요 옥행경 안에는 이인현재경과 구원옥경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크게 두개지 역경에는 3개의 경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럼 총 6개의 경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는 옥경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공개는 안 됐어요. 우리 행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경을 여러분들 이건 원경이에요. 개인경이 아니라 이거는 원경인데 여기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이는 재경과 구원옥경이래요. 이는 재경 우리는 49제든 예수제든 이렇게 할때 쓰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업장소멸할 때 쓰인 거예요. 이 구원옥경은 어떻게? 죽은 사람, 천도제를 한다든지 죽은 사람 귀신을 풀어줄 때 조상풀이 할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세 개의 경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설명할게요. 자, 이것이 풀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풀리니까 또 어떻게? 이천부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이기로 부자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어떻게 모르겠다. 지금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나게 또, 유혹은 엄청나게 많이 했기다, 그지 이거 갖고 뭘 하자고. 자, 싫다, 너 가라. 나는 가르치는 거만 할게. 그래서 다 푸질없는. 자, 저기, 누구 말따나 저렇게 돈벌때다는거 보면, 거기는 이 조직들이 다 붙어있어야, 잉? 그 험악합니다. 그기 막, 갑니다. 그게 뭐, 한번, 갔다 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냥 말지 잉? 못 나게 막 징징하고 하다, 했지? 잉? 도망간다고, 잉? 자, 그런 게우리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구원노계를또 구원업계, 보니까 업장 풀이하고 이런 것을 근거 밥이라도 묶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대단한 거요 자, 이게 한 달을 보니까 이것만 하 자꾸 하니까 이게 뭐 우리 이게 대전 응? 한달가또이 이상한 거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은 사다 먹게 있다고 고약한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스, 이거, 이 이상 안 풀라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푸는 거야? 그 어느 날또 갑자기 우리는 이 살풀이 경을 푼다. 살풀이 경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그래서 이 천부육경 살풀이 경이에요. 여기도 우리는 큰게두 개가 있는데, 인운도경과 인행살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경 안에도 세 개의 경이 있어요. 세 개씩. 그렇게 이 경에는 토탈 여스 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애기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인연법으로 인해서 가는 길에 자꾸 막고 이런거 이런 것을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고 또 부부가 되서는 맺어진 인들 사이에서 그릇그릇하고 이혼하고 사하고 다투고 죽이고 막 하잖아요 이런게 이 곤략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이 인연경이에요 여기는 또 귀신과 인연이 돼 있는 경도 있고 그렇게 인연 사이에서 인연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살풀이하는 거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개의 살이라는 것이 나중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살풀이게, 여기서 이눈 도경과 이냉 살경이 있어요. 이것도 각각 세 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 안 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린 게 우리는 어떻게? 이 천재봉양경이요 에자 우리가 아무리 지가 똑똑하더라도 하늘의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도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게이서는 천재경과 천재봉양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성사회 할때 우리가 천재봉양경으로 이것을 행사를 한 거죠 유튜브에 가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5분에 하려고 했는데, 자, 작년 9월 달에, 내가 4월 달에, 4월 초에, 나라가 하수선 하니,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4월 초에 내가 태백산에 가서 천재를 한번 해냈는데, 이 뻥거 났어요. 뭐든 못하게 하니까, 미리 못하게 해서 뻥거 났는지, 어떻게 자우지간 뻥거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10월 달로 미룬 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이보 되면 10월달 아니면 우리가 내년 4월달에 어쩌면 이 명상은 그 뭐고 이 부지가 결정될지도 몰라요 자 거기서 우리는 산신제로서 천재봉양경을 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은 그때 우리가 천재봉양경을 대선사위 할때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고 난리 구슬지기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를 할 때가 어떻게 김정은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우리가 문 대통령하고 비밀 그 협상을 할때 비밀 협상을 할때 우리 쟤를 지낸 거예요. 그날. 쟤를딱 지내고 나니까 어떻게 이 비밀 협상을 했다고 발표를 딱 했나니 그 사이에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데는 한 3개월 걸리지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올겨도 심지찮게 뭔가 일어날 것 같아갖고 하려고 했는데, 뭐, 부다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 그지? 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 코로나하고 난리고 지금 난리치긴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돈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버는 거요 이것이 하늘의 힘이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 신물링이 또풀릴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최종 반성이 안 됐지만.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천재봉양을 우리가 풀었어요. 이게 3년 전에 풀었네. 2년 전에 풀었네. 3년 전에 풀었네. 자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는 천재봉양을 하면서 우리 대승사에서 우리가 천재봉양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책이 두 권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책이 준비가 먼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완성을 해야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는데 책이 두 분이 준비돼. 자 여기에 1만 년의 비문, 1만 년의 비문, 이 첨부경 여기는 어메이징 그레이서부터 3일 신고 어메이징 그레이서 아리랑까지 다 풀어난 거예요. 아리랑 노래가 아리랑이 뭐, 무슨 글자겠어요? 우리말이가까 아리랑이 처음부터 한자로 되어 있는 애들펑 곡이에요. 그것을 이때까지 못 풀었지만 그걸 다 풀어놨어요. 어메이징 그레서스 원문을 다 풀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상 하두문을 다 풀어난 것이고 여기에 3일 신고를 다풀어놨 거예요. 1900원까지. 그래서 이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천상목법.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물인거예요 이것이 좀더큰터에적해지고 세부적인 것만 만들어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육 얼마 안가면 여러분들이 그 책으로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완성이 돼 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우리가 일역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쯤은 우리는 어떻게, 이게 동참할 수 있는, 이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게 동참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브레인미션, 이 명상원을 탄생시키기 위한... 가정이 아닐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기도 터도 알아보고 저기도 터도 아보고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이거 쥐로 면 뭐해? 여기서 한명금이 필요한 거이야 여기는 응정원도 꾸미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어? 거기는 순수하게 파악비론을 절대 치지 않는 채소부터 먹는 것까지 전부 다 자체 조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게 되면, 아픈 사람, 여기서 기도하면서 나서 가라는 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가정을 보게 되게 되면, 보통 2년 안에 해결 다된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2년 안에 해결 되겠지, 그지? 안될것 아, 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시이겠나 아무나 고용해 갖고 하겠나 여기는 심신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공부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그 사람들이 매일 또그 없으니까 볼 일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명이, 하루에 10명이 필요하게 되면 최소도 15명 이 있어야 될까아니 아니면 20명이 있어야 됩니 자, 그래서 이유역을 지금부터 양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지금부터 하는 것이 고 2차는 10월달부터 이 길을 마련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완벽하게 상담도 해주고 모든 것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치료, 인생의 치료, 이상담치료 우리 힐링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엮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구조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경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습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다보면 여름이 지나고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밭 돌아가면서 자기 최소한 로 자기 업장만 풀어봐 연습 겸 여러분 무산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구말따나 큰 돈은 아니지만 은 내놓고 업장 풀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제가 그 함께 연습하면서 실전에서 내것도 풀고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풀이를 하나씩 해보는 게 저희 서로 복대하면서 연습겸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할 사람은 음, 5월 5월 29일 했나? 자. 윤달 셋째 주 금요일 토요일 자 5월 셋째 주이 금요일 토요일 네. 일요일 2박 3일에 거쳐고 태백산에서 우리는 예수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두 번의 예수제를 겪건 부산에 있는 우리 할머니 부대들이 있죠. 몇 명이 있어야 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제를 한대. 여기 동참할 사람은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때 하면 참석을 해가지고, 태백산에서 예수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수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전에서, 우리 실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일 오, 넷째 주. 넷째 주. 넷째 주네. 그렇게 5월 29일에서 30일, 31일까지네. 그지 그렇게 2박 3일 2박 3일 동안 이 예수제를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가 좀안 끝나면 일단 일반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오지 말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 안오고 일반 사람들 오지 말게 어, 핵심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예수제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도 들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 공부가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는 전문가가 돼,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 전문가가 되라하면이 공부로서 상담을 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씨, 내가,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공부 그거 배날 해보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대학교 못뭐 때문에 되나? 먹고 살라고 가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워갖고 어떻게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전문가, 우리는 엑스퍼트가 돼야 돼. 기술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엑스퍼트도 되고, 카운셀러도 되고, 우리는 기술자도 돼야 되잖아, 동시에. 그래야 우리는 상담아. 사주 상각, 타로 카드 상담 이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잘못하게 되면 전부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야. 잉? 자칫다 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귀신 들어온 사람 은 어쩌나? 그 자리에서 바로 귀신 치냅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무당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죄를 딱 하게 되면 목주가 바로 그 사람 그뭐 조상을 바로 풀어갖고 바로 똑같이 치냅해야 돼. 확실하게, 내가 무당이요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 그죠 비리비리 해갖고, 뭐, 복주고, 운주고, 뭐, 할매도 고 없고 할매도 없고나 오고, 줄줄이 오가지고, 복주고, 운주고, 그거 헛이리 하지 말고, 몸주 딱 오가지고, 바로 막 때려가지고, 공수 팍팍팍팍 주고, 확실히 해 주고, 조상이 진도가 안 됐으면 안된 조상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무당도 필요하고, 수련사도 필요하고, 전문 강의하는 교수도 필요하고 이다 필요한 거야 그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네 아사 4주 조금 편하고 4주 8주 해갖고 지가 선생님이 웃긴 사람이면 선생님이 깜이나 대나 그게 내가 너무 심했네 솔직히 말해 바라 그래 내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책 강의하는 책으로는 내가 제일 많이 쓸 거야 논문도 내 논문하면서 내 만큼 논문 쓴 사람은 바라 그래 뭐, 어디 빼놔놓고, 어디는 뭐, 사람 한 사람 갖고, 뭐, 술명씩 뭐, 만들어 보기라고, 막 그건 너무도 아니고, 잉? 자, 그래갖고, 너보. 그거 다 행들이, 그제? 오갖고 하면 지가 선생님 해갖고, 뭐, 헛소리 해갖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사고, 이제, 없애빼야 되는 거야, 잉? 또 사입이 종교, 이것도 다 없애빼야 되는 거야, 그제? 사입이 종교 때문에 전부 다세뇌시기갖고 또래만 만들어놨잖아, 젊다. 하기사그 사람인데 어쩌면 고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만들어서 우리는 그 떼낼 수 떼낼 사람이 없잖아. 전부 지적심. 뭐.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얼버릇 무당이 되면 나는 무당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는 강사요 하게 되면 자신 있는 강사가 되야 되고 나는 수련사요 하게 되면 자신 있는 수련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있는 건 농담이고 자 우리는 사쿠라지선 하면 안 된다는 거. 전부 경은. 가만히 놔둬도 사꾸라짓 하게 되게 되면 탁치렁봅니다 거짓말 아니겠 이때까지 경험으로.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는 열심히 가르치되 간다, 안 간다. 누구말따라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이 게, 이 죽비라는 게다, 그게 죽비, 내 재하는 죽비가 이게 다달간 죽비가 하나 있어요. 이 죽비를 얼마나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맞지, 지금 이게 죽게 다달아겠노 그런데 그게 지가 가져갈 게이겠 나중에 봐야 되는 거, 그치? 그게 주인이야? 오야. 그게 지. 내가 지금까지, 지금 10년 동안 이 죽비 두들기 다달아간 죽비가 하나 있어요, 잉? 까만 죽비, 이건 아니고, ,이. 이 죽비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되고 니가 되고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이.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임자들이 말생기겠지 죽기를 가져가는 임자, 경전을 가져가는 임자, 이것을 가져가는 임자들이 마시기 그래, 이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절대 가족은 개입시키지 말자. 내 주관이 그래. 요 내가 우리 집에 있지만, 너는 내할 일이래. 아무도 이게 개입하지만, <웃음> 내가 해줄 거니 우리가 이게 보기 되면 이끈에 얻게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다 규모가 조금 커지면 여전히 쓸데없는 내주이 나를 끝이고, 이것은 남아있고 이 항문이 영원히 남아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강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비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축비 하나를 가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노? 이 천국에서 이분야의제 인자가 가져갑니다. 그지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막 먼저 이 말하는 그 순간에 그건 탈락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학문은 학문이요. 경전은 경전이요. 수행은 수행이요. 명상은 명상이요. 내가 할 일이 문에것 근데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해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마지막 단계 아니겠나, 그지 단계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신부령 강좌를 통해서 신법 점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법 점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신법 점수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핵심적인. 아, 어,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다가 이제 신법 점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